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에게 잘해주는 건 맞는데 어떤 순간 짜증을 내요 분명히 연애 초반에는요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요 근래에 계속 짜증내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시나요 짜증을 내게 되는 나와 내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 상대방이 어떤 순간 짜증을 냈다고 해서 바로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단지 그런 순간에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짜증낼 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상대방이 이런 짜증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다소 짜증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나는 불쾌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 상대방이 짜증을 냈을 때 나도 기분이 좋지 않고요. 그런 짜증내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왜 나한테 짜증내? 라고 격하게 반응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근데 네가 짜증내니까 좀 속상하네 라고 착하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적을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공격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내 지적에 대해서 요내 상대방도요 아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급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크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 이후에는요 두 사람 사이에 다소간 어색한 기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요 상대가 나한테 짜증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대처한 건 잘한 것 같단 말이죠. 이 정도 생각이 들게 되면 요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해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오는지 지켜보게 되겠죠. 그런데 사과를 안 해오고 있다면 나는 분명 점점 화가 날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짜증을 냈어요. 물론 나는요, 내 상대방을 좋아하고요, 내 상대방도 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는요, 관대하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짜증을 냈다고요. 그랬다면 분명 내 상대가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거나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서 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내가 짜증을 내서 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이 그런 정도까지 다다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내가 어지간한 건다 참는데 이 순간마저 참고 넘어가게 되면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름 나는 현명하게 짜증 정도를 표출해서 그걸 알리고 싶었던 거라고요 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내 상대방이요 왜 나한테 짜증내냐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혹시 아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랬나봐 라고 미안해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휙 돌아서서 집으로 가실 건가요? 집에 와서도요 나는 분명히 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참았잖아요 정말 많이 참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 표출된 그 짜증에 대해서 내 상대가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단 말이죠 또 서운하고요 이번엔 진짜 내 상대가 나한테 사과를 해 와야 돼요 나도 짜증을 낼수 있고요 상대도 짜증을 낼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짜증을 내든 상대가 짜증을 내든 무조건 나는 잘한 것 같고요 상대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요 내가 짜증을 냈을 때도요 상대가 짜증을 냈을 때도요 아마 내 상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번엔 자기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요 서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였음에도 어떤 순간에는 짜증 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별거 아닌데 내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나도 그렇고요 상대도 그렇고요 그냥 예민해서 그랬다는 라걸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금방 사과를 하죠 근데 나나 상대방이나 금방 사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요 뭔가 마음속에 서운한 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참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됐겠죠 짜증으로 요 그러면 이제 내 상대방이 만약에 짜증을 냈다면 그리고 바로 사과를 해오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과해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마음 속에 뭔가 응어리진 것을 내가 만든 건 아닌지 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내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말해올 수 있게 내가 먼저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다가서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내가 상대방에게 짜증냈을때내 상대가 그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라면 말이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